괌 사이판 여행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에 계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시나요? 아무런 대책 없이 공항에 나오시면 안됩니다 딱세가지만 기억하시고 공항에 나오시면 공항에서 수속하는 시간 100% 단축할 수 있고 면세점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항 알림이 까레찌민이에요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당 30분 이상의 시간을 세이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괌 사이판 여행 준비 시 기억해야 할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기에 저희는 더욱더 꼼꼼해야 합니다 100%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모바일 탑승권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모바일 탑승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발 24시간 이전부터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면 현장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탑승권이 곧 탑승권이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보딩 게이트에서도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탑승권을 안 받아 오시면 줄을 서시거나 키오스크로 탑승권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 탑승권을 너무 일찍 받아 캡처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바일 탑승권 내에 과음 사이판 탑승구 게이트가 표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동의 탑승권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보안검색대와 출국장을 통과한 다음에 면세구역 내에 게이트 안내판을 통해 괌 사이판 게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괌 사이판 대양주 CDC 서약서 작성에 오기 미주 괌 사이판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CDC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모 아이 모두 인당 한 장씩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항카운터 현장에 CDC 서약서가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이고 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약황을 작성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전날 집에서 작성하셔서 오시면 대기시간 10분 이상 줄어듭니다 제말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셀프 백드롭 이용하기 위인 카운터 백드롭하기 위에 두 가지를 이미 공항 나오시기 전에 마치셨다면 공항 카운터에서 지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백드랍 카운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오신 CDC 서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고 모바일 탑승권과 여권을 기계 인식하여 짐을 넣고 진행하시면 끝이 납니다 셀프라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화면에 자세한 안내도 나오고 주변에 직원이 대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정을 모두 마치고 홀가분하게 돌아다와보세요 공항 카운터 쪽에는 위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좁은 장소에서 당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인당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아끼셨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